전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절 좋아했죠.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가장 인기가 없었던 것은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슬픈 일이죠.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인기가 없다는 것은. 하지만 저에겐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평생을 두고두고 두고 해야 할 일. 돈은 없어도 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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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을 치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급배지더군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고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더욱 큰 손실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턴 제정신이 아니었죠. 손실이 나면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럴수록 손실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고 지인들을 만나고 지금의 제 모습이라면 결코 단돈 100만원도 빌릴 수 없었을 텐데 그때는 돈이 너무 쉽게 빌려지더군요. 은행에서도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큰돈을 보증하나 없이 제 신용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 지인들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보다 하면서 선택 도와주더군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차라리 그때 그 큰돈이 빌려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손은 마치 제 손이 아닌 듯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제어가 안되더라고요 언젠가 미수몰빵을 해서 하루에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번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 경험이 없었다면 좀더 빨리 포기하고 현실을 바로 볼수 있었을 거예요. 저를 감한건그 기억이었죠. 아무리 밤낮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빚을 갚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죽어라 한달 내내 일래서 결국 할수 있는 일은 이자를 겨우 갚는 것 뿐이었죠. 그러니 800만 원을 벌었던 그 기억은 알면서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독주였단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1 0 0 0만 원을 벌수 있다면 1 0 0 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겠죠. 손실이 나면 날수록 알코 중독자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잃어 갈수록 손실은 더욱더 커져만 갔고요. 악순환이었죠. 돈을 잃기 시작하고 신뢰를 잃기 시작하고 사람을 잃기 시작하고 꿈을 잃기 시작했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죠. 모든 걸 훌훌 털어던지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삶을 포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요. 사랑하는 가족. 저 같은 인간 때문에 수렁에 빠져버린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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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순간일까요? 때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지옥에 빠져야 하는가? 사람을 미워하지도 빚을 갚고 싶었을 뿐 돈을 탐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매 순간 순간 저는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욕심,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몰랐던 욕심, 대가 없이 고통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했던 욕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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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럴 땐 아무 말도 안는 것이 나아요. 딸고 있다면 손을 잡아주든가, 울고 있다면 가만히 안아주든가, 그 방법뿐임을 이제 알게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주식이라면 구토증세까지 보이는 제가 굳이 여기에 왜 다시 들어왔냐면, 어느 사이트에서 읽게 된 젊은 청년의 글 때문입니다. 언젠가 재벌이 되겠다는 그 청년.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이곳을 뛰어들려 하는 그 청년. 한순간도 날 평화롭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나의 왼쪽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데 메일을 보냈더니 자꾸 리턴되는군요. 이 성공담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전그 청년에게 묻고 싶어요. 어째서 꼭 재벌이 되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